날아가는 비행기에 500색의 벽돌이 있어요 그중한 개가 떨어진다면 남는 벽돌은 몇 개일까요? 5 0두개이지 않아? 그럼 문제 낼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은 뭘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어? 크기가 다르잖아 <웃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천잰데? 그럼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아세요? 그건 쉬운데? 냉장고 문을 연다, 기린을 넣는다, 문을 닫는다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내놓는다, 기린을 넣는다, 문을 닫는다예요? 뭐샵천젠데 어, 다음 문제, 라이온킹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어요 한 동물만 빼고 모든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동물은 무엇일까요? 사자, 아니니? 아니요, 냉장고 안에 아직 갇혀있는 기린이에요 마지막 문제예요 길 가던 사람이 큰 강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강에는 악어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악어의 위로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악어는 파티 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죽었어요 왜일까요? 지나가다 물에 빠진 거 아니니? 아니요 아까 비행기에서 떨어진 그 벽돌을 머리에 맞았거든요 지니어스